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미어 러시를 통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 영상은 어도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어도비 프리미어 러시라는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집을 시작하려면 우선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야겠죠 지금 제 영상의 아래 설명란에 링크로 가시면 은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어도비 프리미어 러시 체험판을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리미어 러시를 켜주세요 프리미어 러쉬를 키게 되면은 처음에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좌측 상단에 Create a New Project를 클릭해주세요 이제 여기선 촬영한 영상 클립을 불러와 줄 건데요 혹시 영상 클립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 링크에 연습용 영상 샘플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들을 다운받아서 한번 편집을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제가 영상 클립을 저장해놓은 폴더로 가가지고 영상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요 폴더별로 촬영한 소스들을 분류를 해놓으면 추후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악 사진 영상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아무튼 다시 프리미어 러시로 돌아와서 이제 정리를 해서 영상이 저장돼 있는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사용할 영상들을 순서대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이제 프로젝트 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 가지는요. 한 가지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연결을 해가지고 연동을 시키는 선택지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영상 클립들을 한 폴더에 자체적으로 또 하나씩 복제를 해가지고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측 폴더 같은 경우는 용량이 부담되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안할 거고요. 좌측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집트에 있다 보니까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싱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클릭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클릭을 안해 놓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거를 모바일로 갖고 가서 작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인터넷 환경이 좋은 장소에서는 클릭을 해 놓으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크리에이트를 클릭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영상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우선 하나만 클릭을 하고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측 하단에 크리에이트를 눌러 주시면 이런 창이 떠요 우선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어 좌측 하단에 트랙 컨트롤이라는 거를 켤게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트랙의 개수들이 눈에 시각적으로 나타나서 저는 이거를 켜고서 편집하는 게더 편해가지고 이거를 켜고 하는데 뭐 굳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를 끄고서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저는 나머지 영상들을 추가를 해줄 건데요 좌측 상단에 자가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아까 제가 정리해 놓은 폴더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번호가 뜨는데 이 번호는 타임라인에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거를 순서를 계산을 하면서 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또 편리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머지 추가하고 싶은 영상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사진도 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음악을 추가해 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에 들어가 볼 건데요 편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 에서는 재생 헤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적용값이 재생 헤드를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 적용이 되니까요 이거를 명심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편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컷 자르기 죠 아까 말씀드린 이 재생 헤드를 제가 자르고 싶은 부위에 갖다 놓고 이 가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클립이 나눠집니다 아 물론 단축기도 있어서 S를 누르게 되면은 그 재생헤드 위치에서 클립이 나뉘어요. 나중에 되면은 이제 가위를 누르기보다는 S를 많이 클릭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나뉘었는데 뒤편에 있는 클립은 이제 제가 자르고 싶어서 버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제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휴지통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딜리트 버튼을 눌러도 Hello. <웃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딜리트 버튼을 눌러도 삭제가 되니까요 나중에는 단축키를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자르는 방법과 지우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클립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뒷변 클립이 쫙 밀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컷 편집의 마지막으로 클립의 길이를 조정을 해볼 건데요. 길이를 조정하시고 싶은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앞부분이나 끝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게 되면 마우스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프리미어 러쉬로 컷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나머지 편집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집이 되면요 이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컷 편집이 끝난 영상들을 조금 더 섬세한 작업으로 영상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디오 음향을 조금 더 섬세하게 만져보도록 할 건데요 좌측 하단에 보면은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요 클립들의 오디오와 비디오가 분리가 됩니다. 이 분리가 되면은 오디오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따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오디오를 보시게 되면은 이 e 마크와 이 e 마크가 있어요. 이 자동으로 프리미어 러시가 이 영상 클립에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를 스피킹 클립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근데 이 대사를 넣고 싶은 게 아닌데 주변 환경에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오디오가 스피킹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측에서 오디오 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이거를 바꿔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오디오의 볼륨 그리고 그외 다양한 것들의 섬세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탭을 켜놓은 상태에서 음악을 눌러주시게 되면 오디오 덕이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음악이 말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륨을 떨어뜨려 줍니다 제가 말을 할 때와 음악을 함께 넣게 되면막 음악 소리와 사운드가 겹쳐 가지고 딕션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오디오 더 킹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가 확 떨어지니까 확실히 확 날이 쌀쌀해지네요 배고파 죽겠는데 볼륨이 자동으로 조절이 돼가지고 오디오가 정말 클리어하게 전달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그 다음 기능은 바로 트랜지션입니다 트랜지션은 영상과 영상 사이를 부드럽게 넘겨주는 이런 기능인데요 우측 상단에 이 트랜지션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세가지 프리셋이 있고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모션이 들어간 자막과 트랜지션이 함께 들어가 있는 창인데요 여기서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션이 들어간 트랜지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집어넣다 보면은요 영상 사이즈나 크기에 따라서 영상이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우측에 트랜스폼 창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영상 클립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뭐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서 클립을 자유자재로 클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클립을 조정을 해 줄게요 이 위에 체크박스를 체크를 안 하게 되면요 이렇게 비율이 안 맞게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클립을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직접 해보시면서 익히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자막입니다 아까 창에서 들어갔을 때 보였던 것처럼 다양한 자막 프리셋들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자막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글자가 있는 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막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어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엑스 박스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폰트가 한국어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폰트만 바꿔주시면 은 자막이 제대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자막을 더블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자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도 나오는데 위치를 조절하시고 싶으시면 아까 전에 영상 클립을 조절했던 트랜스폼으로 가셔서 위치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색감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양한 필터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 필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영상 색감을 바꿀 수도 있고요 우측에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조금 더 섬세하게 색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만져보면서 익히시는 게 훨씬 빠르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섬세한 작업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추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출방법은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즉 상단에 이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 주시게 되면은 다양한 플랫폼에 맞춰서 추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냥 영상 파일로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나 sns 에 직접 바로 업로드가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파일로만 저장을 할 거라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저장할 파일명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장할 위치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어드밴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4K로 돼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큰 화질로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FHD 1080 화질로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프레임으로 바꿔주고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 놔둘게요.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 익스포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프리미어 러시를 활용을 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어가지고 초보자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처럼 이제 영상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에게는 모바일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프리미어 프로 같은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섬세한 작업을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처음 접하고 처음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